안녕하십니까 식금 여러분 여기 2020에서 오늘 어, 금요일 예배 어, 수요일 예배나 예배를 못 봤으니까 금요일 날 예배를 보게 됩니다 <웃음> 하여튼 어, 지금은 우리는 라이브도 하고 있고 또 이제 녹음하면서 다시 어, 여러분 지금 <웃음> 연락 많이 못 받았으니까 아마 라이브로 많이 보신 분들이 없, 없겠지만 그래도 어, 이따가 보실 때 어, 우리 천이궁에서 지금 금요일 날 밤에 예배를 보냅니다 맨 아, 먼저 빨리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시작합시다 자.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리라. 볼륨이 나오나 하시니 잘안나 오케이 엄마 여기 와서 해야 돼 그냥 지금 라이브니까 그냥 우리 이왕 도 빨리 와 오자 빨리 와 빨리 와서 다시 한번 읽어보자요 라이브니까 요가이가이으로 네, 가세요. 이렇게. 자, 다시 음, 아, 요한복음 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아들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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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로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르도,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 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고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오케이 okay. 오케이 네. okay. 아주 예, 네.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웃음> 자 여러분 아시시피 이번에 우리 어, 일월날에 우리 펜지벨이 랭커스터에서 활동하면서 J팀, K팀과 어, E팀 또 A팀이랑 같이 펜실벨이니에서큰 데모에 하면서 그 다음에 수요일 날에 워싱턴 DC에서 엄청난 6월 1일 2021의 역사적인 행사에서 우리 다 참여했습니다. <웃음> 근데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것을 우리 그 J팀 K팀 하고 A팀 e 팀들이 1월 6일이 얼마나 역사적인 날인지 아마. 이해 못 하실, 거예요. 근데, 미국 역사상에서 그런 역사, 그런 내용이 처음으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99 99.999999%의 트럼프 지지자들이 거기 가서 평화스럽게 데모하고 있었는데, 그 안에 있는 안티파가 이제 들어와서, 안티파가 이제 트럼프 지지자들처럼 입고, 이제 폭동을 시작하면서 이제 빌딩까지 쳐들어가고 그그 다음에 이제 경찰들이 이제 이제 그 뭐야 어~ 깨스 가스, 깨스를 깨스 가스 총으로 막 어, 트럼치 지자 쏘고 하고 트럼치 어, 지자들 이제 어~ 팡팡 이렇게 쏘면서 트럼치 지자들 이제 다시 올라 올라오서 야이 왜 우리 싸 이렇게 하면서 우리 평소를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웃음> 올라오고 있는데 어~ 어~ 이제 거기 경찰들이 이제 후퇴하면서 이제 공간들 빈 공간들 다 애국자들이 다 이제 차게 됐었죠. 그수 수십만 명그 자리에서 모인 수십만 명의 그 트럼 프 지지자들이 모이고 99 99.99999%의 트럼 프 지지자들이 안전하게 평화스럽게 어, 프로테스트 데모하고 있었어요. 그 앞에 그냥 <웃음> 이두달 동안에 트럼프가 엄청나게 이기는데이 사기로 이도미니 보팅 딩 시스템, 어, 투표 시스템으로서 정말 뭐야 어, 어, 있을 수 없는 어, 뭐지? 비합리적, 비과학적, 비수학적인 통계적인 점프, 바이든 점프들 보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들이 거말이죠 모든 언론이 바이든이가 이겼다고 하면서 모든 그날에 트럼프 11월 3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막 수십만 명으로 이기고 있는데 갑자기 몇, 시, 몇 시간 에몇 시간 후에 막막막 막, 막, 이거 완전히 뒤집고 바이든이가 갑자기 이제 이기 되고 이거 이거 이거 완전히 엄청난 사기였죠. 그거 모든 애국자 들이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내용에 비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싸우고 싸우고 싸우고 그다음에 뭐 법적인 내용들도 싸우고 계속 법적으로, 법적으로 고소하면서 고소를 하면서, 고소하면서 고소하면서 고소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두달 동안 계속 이싸움이 일었는데 계속 법정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증거가 공식적으로 그 법정에서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계속 계속 방해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들에서 됐는데 어, 그 대법원까지 자기들이 트럼프 대통령 그 대법원 어의 세명그 대법원 어, 어 판사들 시민학교에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했는데 세상에 그 대법원에서 저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 공식적으로 고소를 들수 없다고 막는 거예요. 그러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어어 어,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할게 없으니까, 계속 법정으로, 법정으로, 법정를 어, 고소하고서, 고소, 고소 하면서도, 계속 막고, 막고, 막고 하니까, 마지막 순간에서, 이제, 1월 6일에 다 모이자. 하고, 그날에, 펜스 대통령이, 부대통령이, 어, 이 선거인단, 이 사기선거인단, 사기선거인단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있으니까, 그것을 하기만 하면 우리는 이긴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했죠. 그러면서 이러 유괴서시민들과가 100만 명 이상 덤치지 한다 아니 그냥 완전히 무엇이든 뭐니 뭐니까지 산이 완전히 트럼치지자다막 기팔 완전히 덮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역사적 여기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이, 이, 이, 이런 놀라운 역사적 순간 정말 99.99% 99 9 인간들이 이 세계에서 사는 인류 인간들이 이런 역사적 순간 보지 않고 죽은 거예요. TV에서 보기만 아니라, 우리는 그 현장에서 보면서 참여해서 직접적으로 봤던 거, 이거는 놀라운, 놀라운, 놀라운, 놀라운 역사예요. 그러면서 그 트럼프 지지자 다 모인 다음에 트럼프는 아주 <웃음> 사실 조금 약한 스피치로 말씀을 하면서 사람들이 아직도, 야, 우리가 빨리 트럼프는 오늘 이날에 모든 법적인 싸움들 다 계속 이, 이, 이 사기, 딥스테이 워싱턴 DC의 사기, 어, 어, 어, 정부 인원들이 계속 막고, 막고, 막고, 막 하고 하니까, 또 투표, 투표들까지 다 인원들이 작성하면서 수천만 명, 수백만, 아, 아, 뭐야, 수백, 수십만 명, 수십만 명의 투표를 취소하고, 지우고, 바인한테 주고, 이런 미친 내용들 보면서 미국 시민들이 막 엄청나게, 이거는 미국 죽이는 거죠, 우리 눈앞에서. 시민들 눈앞에서 누구, 미국을 그냥 살인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살인하고 있는데 아, 왜우리를 비박하냐 왜 비박하냐 우리는 그냥 미국 살인하고 있는데 뭘 뭐, 너희들 왜 이렇게 큰소리 하냐 이런거예요 이거 그 시민들이 와서 어, 이, 이, 이, 미국과, 이, 이 미국이 죽으면 중국 공산유의가 새게 덮 보니까 <웃음> 하여튼 그러한 엄청난 싸움에서 조르사주에서또 똑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도미니언 보팅 어, 투표 시스템으로 하원, 뭐냐, 하원 두 명을 다시 집어넣던 거예요. 아, 사, 야, 상원, 상원. 상원, 상원을 집어넣던 거예 이제는 좌파는 상원까지 잡았어요, 이제. 하원까 하원, 하원인가 국회의원까지 잡았어요. 또 이제는 대통령 잡았단 말이에요. 사기로! 100% 사기로! 시민들이 다 봤단 말이에요. 시민들이 다그 통계받았단 말이에요. 시민들이 다그 숫자, 어, 숫자들이 바이든으로 쫙 하는 걸다 봤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사기인지 수 시민들 눈앞에서 잤던 거요 뭐, 뭐, 뭐, 남한에서 사람들이 그, 어, 어, 깜짝 놀라, 놀리지 않겠죠. 그, 남한에서 문재인도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미국의 슈퍼파워. 미국이 죽게 되면 한국도 죽죠. 일본도 죽죠. 중국이 완전히 세계를 장악했죠. 그 다음에 똑같은 순간에 저크바과 페이스북과 소셜미디안 이이이 이, 이 재벌들이 트럼프 대통령 미국 대통령 세계 대통령을 트럼프 트위터를 취소하는 거예요. 전부를 올지 못하게 그 말은 저커바과이 이 재벌들이 대통령보다 더 높단 말이에요. 자기들 입장에서 세계 대통령 미국 세 세계 대통령 되게 되면은 에? 이거는 인류 역사상에서 어떤 왕보다 더센 왕이에요. 인류 인류 역사상에 제일로 힘센 사람이에요. 미국 대통령 그 자리를 이제 잡는 거예요. 이놈들.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젠가 그 놀라운 1월 6일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다 했는데. 이 가짜 보스에 다 나와서 어~ 우리 왜 트럼프 지지자들이 그게 난리쳤냐 막 이렇게 하면서 아니 트럼프 지지자 99 99.999999%는 그렇게 안전하게 평화스럽게 프로테스트 또 대보하고 있었는데 또 트럼프 지지자들이 거기 가서 트럼 어, 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 그쪽에 다 모였는데 안티바가 했던 내용들도 가지고 가져가면서 아 트럼프 이제 다 나쁘다 이제 트럼프 이제 빨리 이런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 어, 안에 있는 사람들로서 트럼프 우리는 트럼프 우상 숭배하지 않고 우리는 트럼프 메시아로 생 생하지 않고 우리는 트럼프 하나님각하을안 해요. 그런데 트럼프는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선택하였죠 트럼프는 트럼프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했단 말이에요. 뭘 했냐? 그게 트럼프는 아주 큰 승리를 몇개 했었죠. 첫 번째 언론은 완전 히 폭에서 어, 폭로. 언론은 완전히 폭로죠. 페이크 뉴스죠. 5년 전에 보수 대부분 보수들이 CNN 아직도 보고 있었어요. CNN 사기라고 했으면 오히려 보수 사람들이 우리가 미쳤, 미친 놈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예? 아버님 후계자 상속자 대리자 일회왕도 5년 전에 6년 전에 CNN 사기라고 했을 때. 그리스 시장 보수놈들이 우리가 미친놈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4년 안에 완전히 언론이 허위선전 북한 같은 중국 같은 CCP 같은 언론, 가짜 언론 이런 사실 폭로가 돼. 이요 이거는 놀라운 역사예요 놀라운 역사요 4년 후에 모든 보수들이 CNN은 가짜라고 믿어요. 모든 보수. 그걸 엄청난 승리예요. 이거. 또 트럼프는 뭘 봐야 되나? 트럼프뭘 봐야 되나? 미우의 판사들과 대법원까지 다 시민들 보호하지 않고 헌법을 보호하지 않고 자기들만 보호하고 있는 것을 폭로했어요 트럼프는 계속 이거 싸웠으니까 바이든가 이기지 않았다고 내가 이겼다고 확실히 이겼다고 통계만 봐라. 사기 안치는 통계 봐라. 그런 내용에서 두달 동안에 이 싸움 싸움 싸움 법정 싸움과 통하면서 모든 보수 사람들 이 모든 우파 사람들이 반사들과 대법원까지 완전 사기 놈들이란 것을 보게 됐어요. 그것도 엄청난 놀라운 놀라운 역사의 그. 그 다음에 뭐했냐?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투표 시스템 자체가. 아니, 민주주의와 자유의 근본은 투표, 투표잖아요, 투표. 아니, 시민들이 투표까지 못 믿으면은, 그럼 그, 그 나라가 진짜 자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가 선택했던 지주자 지조자도 아니잖아. 투표는 뿌리에 뿌리. 투표는 시민들이 지조자를 어떻게 뽑는 방법 뿌리에 뿌리. 트럼프는 이 뿌리를 뽑았단 말이에요. 이 뿌리 뿌까지 완전히 썩어버리는 것을 보여줬어요. 폭로했어요. 그거는 놀라운, 놀라운 승리, 놀라운 승리, 놀라운, 놀라운 승리예요. 놀라운 승리. 이제 마지막 단계까지, 어이, 어, 어, 어. 이 놈들 다, 다, 어? 다 잡아가고 이 놈들 다 박정희 대통령처럼 이 놈들 다 잡아가고 이 좌파 놈들 다 감옥에 넣고 CCP랑 연결되는 모든 국회의원들 다 감옥 다최 최고 최고의 그 법정 파워를 사용해서 감옥이나 사형이거나 뭐뭐라 하시게 바로 보내시면 뭐지 사형이거나 뭐 하여튼 그 단계까지 트럼프들 아직도 못 갔죠 어제는 자기가 포기했던 것처럼 나오게, 하, 나오고 하고. 한번 일단 봐야죠. 21일까지. 근데 뭐냐, 뭐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지금은 미국이, 미국이, 미국 시민들이 자기 눈앞에서 미국 자체가 살인당한 것을 봤단 말이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포기하겠다고. 이제는 바이든 대통령이라고. 하고 내가 이제, 어, 이거 넘어주는, 넘겨주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냥 시민들이 지금 우울에 빠지고 있어요. 지금 울고 있어요. 그냥 통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J팀, K팀은 지금 참문 기념관에서 조용히 어, 기도 정상하고 있고 길거리에서 정상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왜? 애도 쉽게 말해. 애도애도 애도. 지금 시, 시민들이 미국이 살인당하고 했던 것을 봤단 말이죠요다봤도들 하고 보수도 보수 국있는들다 완전히 도와줬던 것을 봤어요. 펜스까지! 아니, 펜스는 트럼프 대통령 그렇게 배신하면서, 똑같은 날에 트위터를, 트럼프 unfollow. unfollow? 대통령 트위터를 언팔로 해서, 언팔로. 한국말, 한국사람들 아나? 언팔로? 언팔로 해서, 대통 자기 부통령이었는데, 이렇게 완전히 유다이스, 어, 어, 어, 어 가로인 유다이야. 그는, 그, 자, 우리가 알았죠? 그 놈이 완전히 배신자. 여러분한테 다 처음 말했죠. 펜스, 어, 텀트 전 펜스 선택했을 때. 아, 그, 그 놈이, 그 놈이 완전히 딥스테이트라고. 여러분, 이거 기억하잖아요. 우리, 어, 여러분한테 말했잖아요. 4년 전에. 하여 그렇게 했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그그 그, 그, 그, 그, 그, 그, 1월 6일에 시민들이 다 들어갔을 때, 시민들이 여러 국회의원들하고 좌파, 랩탑, 컴퓨터들 몇개 가져왔대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들 다 인터넷에 지금 업로딩하고 폭로하고 그 모든 범죄의 내용들, 그 모든 충고라 계약했던 내용들 서로 서로 이야기하면서 트럼프 없애자 이런 내용들 불법 내용을 다 이제 어, 어, 올리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거 그냥 소문이죠. 그럴 수도 있죠 사실. 만약에 그러면 내용이, 내용이 나오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어, 어, 법적으로 1월 20일 전에, 대통령이니깐, 자기는 이제, how do you say, 라 i 개혁령개령개혁령개령할수 있죠. Isn't that second revolution? 아니지. how do you say martial law? 개혁령 국가 개혁령 국가 개령할수 있죠. 가능성이 엄청나죠. 가능성이 아마 1% 이, 이하죠, 이하. 그 사실인지 모라사실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문이 덜 녹이죠. 아마, 아마, 거짓말이면 안티파가 돌리는 거예요, 그 소문은. 그하이든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당선되지 못하고, 바이든가 들어와도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가 엄청난 거예요. 트럼프는 하나님의 트럼프는 크리스도 아니에 트럼프는 엄청난 내용으로 했어요. 엄청난 내용. 언론 보, 어, 폭로, 어, 법장하고 대법원 어, 어, 폭로, 투표 시스템 폭로, 어, 가짜, 에? 가짜, 보수도 가짜, 가짜 맞아 맞아 가짜 보수도 다 폭로했어요.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알아 이제. 그 내용으로서 엄청난 내용했어요. 근데. 이제 그 이제 마지막 단계가 99% 다 끝났는데 한마디로 1%만 가으면 좋은데 텀 털던 그 마지막 순간에서 이제 사업인이었으니까 사업인이었으니까 장군 아니었으니까 자기가 자기 군인들라 같이 죽자 이런 마음이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그러까 시민들도 엄청난 실망이죠. 이거. 아니 트럼프 지지자국에서 우리는 가정들도 파괴되고 친구들도 파괴되고 관계들도 파괴되고 매일매일 어, 시, 어, 트럼프 지지자들이 뭐 우, 백인 우울주의라고 뭐뭐뭐 뭐, 뭐, 뭐, 이런 미친 소리 매일매일 듣고 트럼프 지지자국에서 완전히 천재는 쉽게 말하면 그러한 전쟁, 싸우는 분위기, 아, 뭐야, 마음으로서 지지했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민들이. 그러면서 들어오는 마지막 순간에서, 어, 아, 나마이든한테남겼다 공산주의 놈들한테 주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엄청난 피신시죠그러니까 지금은 애도, 애도 시간이 필요 있는 거예요 그니까 러 K팀, J팀은 지금 참모님 기능과을 정성 드리고 있었죠. 이제 내일부터, <웃음> 내일부터 우리 한국팀, J팀, K팀은 밖에서 데모, 데모 하고 싶으면은, 그럼 이 스피커 없이, 스피커 없이, 스피커 없이, 조용하게, 애도하는 것처럼. 제일 좋은 자세는 아마, 애도하는 자세, 미국 국기를 딱 들고, 오른손으로 딱 이렇게 경례, 격려, 경례 하면서, 딱 그냥 길거리에 서는 거죠. 미국 국기를 들고, 트럼프, 트럼프 국기를 쓰지 않고, 미국, 미국 국기를 들고. 트럼프는 그냥 상징이었으니까. 근데 바이든가 만약에 들어가면 바이든가 들어가면 이제는 완전히 좌파놈들이 복수할 거죠. 복수. 트럼프 지지자들 엄청 심하게 때려잡을 거죠. 이제는 대통령, 국회의원하고 사원까지 다 잡았어요. 다 완전 미국 파워 잡았어요. 세계 파워를 다 잡았어요. 핵 전쟁의 파와 다녀서 이제 좌파 아주 극단적인 좌파 빨이 우리가 자치질 완전히 그냥 이제 죽어버릴 거야. 법을 쓰면서 트럼프 치절에뭐 이런저런 범죄 지을했다고뭐뭐뭐뭐 뭐, 뭐, 뭐, 어, 극단적인 뭐 테라 테라 죽다다 언론과 보도들과 국회의원들이 어, 좌파 놈들이 다 트럼프는 어, 어제 테라 테라 시켰던 테라의 어, 오사바빌라든 같은 테라 지도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언론은 계속 이 계획이 박먹박먹박먹하고 있잖아요 있잖아. 이제 미국에서 더 심한 럭다운 더 심한 마스크 입지 않으면 어, 어, 어, 벌금 더 심한 강제 어, 주사 백신 더 많은 코로나 사기 통하면서 애국장 잡아가죠 잡아가서, 아, 코로나 걸렸다고, 어, 죽었어. 코로나 걸렸, 걸렸어. 걸렸으니까, 병원 가서, 우리 치료, 치료하려고 했는데, 죽었더라고. 완전히 사랑을, 사행하 하죠. 그렇죠? 그 내용으로서, 애국자들과 트럼시자들 완전히 생명위기가 되는 거죠, 이제. 하고, 중기소유 없애자! 이놈들이 다 이제 모든, 대통령, 부! 국회의원 부, 상원 부까지 다 잡았으니까 이제 법적으로 총리 소유 없앨 수 있죠, 이제. 엄청난 심각한 시대가 왔어 이제. 많은 사람들 죽일 거예요, 그 놈들이. 트럼프 지지자들 뿐만 아니라 분명히 그 놈들이 미크로 코스모스. 생수리와 철창축제, 아버님 후계자 상속자 대신자 2 대왕, 3 대왕권, 우리 가족들, 감사원장님 가정들 등다다게당하거죠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애국자 지조자들그데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 님께서 승리하신 거예요. 참모님께서 스파이서 승리하신 거예요. 아버님께서 삼대문권, 사회기대, 가인압을 참모님 벌써 다 승리하신 거예요. 천령원법 나왔어요. 선포했어요. 우린 다 죽어도 하느 왕국이 올 겁니다. 멈출 수 없어. 지상에서 받은 죽으면서 영에서 받은 하늘 왕국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분명히.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빠져도 생각해봐요. 유럽에서 수, 수백만 명이 수도에서 모고 데모하고 있잖아요. 한국에서 수백만 명 서울시에서 떼모 하고 물론 총기가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있어요? 없잖아요. 트럼프 대통령그 독일에서 없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유럽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트럼프 대통령이 아이, 어, 뭐야 영국에 있어없잖아 홍콩에 있어요? 없어아없잖아 그래도 시민들이 일어나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은 도 바이든에 와, 사기놈들, 잡파놈들이 들어와. 잡파놈들이 복수를 하려고 해. 이, 이놈들이 우리 반대생활을 막, 막, 막, 초기가! 하는, 이런 식으로 나갈 거니까. 코로나 사기를 쓰고. 근데, 우리는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처음에, 미국 시민들이 눈치 볼 거죠. 지금, 모든 사람들, 이 지금, 어, 난 트럼프 지지 안 했어. 페드로처럼, 지금, 우리가, 어, 봤죠. 요한, 요한의 21년, 나난 어, 예수 몰랐다고, 몰랐다고. 보이하고 부정하고. 뭐 트럼프는 물론 예수 아니, 예수님이 예수 아니, 아니지만 아니 아! 난 트럼프 지 않았다. 우리는 트럼프 지리에한이어 모여 트럼프는 하나님 편에 서고 있었잖아요. 살인당하고 있는 아이들 보호하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결혼 남자 여자 결혼 보호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자유를 보호하려고 하죠. 말자유, 종의자유 신문자유, 모이는 자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한 법칙, 자유, 자유 내용. 보아하고, 하고 있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그니까 트럼프 대통령 지지했던 거지, 시민들이. 트럼프, 있없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선물들 자유를 지지하고 있었죠. 대통이이망망도 d 이 e 라엘로도망도 o 지금은 그 여러 회회의들이 e u y u 우리는, how 엑사 s a exile. Exile. 국탄 국탈 exile. 뭐야 쫓겨내는다고 r n a 게쫓겨내 o k e your 다고 어. <웃음> 이렇게 h 이 k e your n 망명? 망명? 망명해야 된다고. g n 추방? g m 출 n g n o n g Mangnong, Mangnong, m a n g n o 도 g m a n g n 이 n 라 Mangnong, m a n g 라 o n g Mangnong, m a n g n 이아 g m 여기 있어요. n g m a 아 이 공산주의 놈들이 이것을 사기로 잡았던 것은, 우리 눈으로 봤단 말이야. 트럼프는 있든 없든, 좌파놈들이 이 억압을 더 심하게 하려고 하면서, 할 때, 새로운 지조자들이 지주자들, 올라올 거야. 백명 트럼프들, 천명더 많은 트럼프들, 만명더 많은 트럼프들 지주자처럼 트럼프처럼 지조자들이 나올 거예요 하고 그빈 공간, 트럼프가 빨리 나와서 그빈 공간 을 채울 거야. 하고 시민들이 다시 먹을 거야. 이거는 사탄의 사탄의 제일 약점이죠. 사탄은 비윤리적인 행동과 사기와 거짓말도와 도둑질로 파워를 잡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올라가잖아요. 그거는 자기 본능이야. 자기들의, 어, 사탄의 영웅을 팔았던 본능이에요. 파워를 잡기 위해서. 그냥 공산주의 놈들이 어떻게, 어떻게 하게 돼요? 항상 서로서로 주, 죽이게 돼요. 항상 자기들이 자기 시스템을 망하게 돼요. 왜? 다 도둑놈들이니까. 다 비율적인, 어? 사탄주의 놈들이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놈. 보다 더큰 원칙이 없어요. 보다 더큰 삶이 없었단 말이에요. 방화를 잡자 이것만이에요. 그건 오래 못 가요. 의의 없어요. 그데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이거는 엄청나게 의로운 내용이죠. 이거 힘든 내용이죠. 희생이 많이 필요했죠. 아버님께서 수천억, 수조 를 투자했죠. 세계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공장주의 멸망, 세계적으로 멸망시키기. 아마 아버님처럼 공장주의 멸망시키기 위한, 위한, 어, 목사님 지도자 없, 없, 없어. 세계적 역사 없어. 그야말로 만이 아버님께서 재림주님의 엄청난 심판을, 어, 어, 어, 일을 하신 거예요. 세계를 지키시면서. 우리 그냥 몰랐지. 자파 내용들에서 세뇌장. 아이들을 잡고 어? 학교들로 보, 그냥 미루면서 어? 보냈으니 다 잡고 놈들대요그래더니 <웃음> 있든 없든 새로운 시절이 쫙 올라올 거야 우리 킹스보다 나오는 알룽 웨스트 어, 어, 장군도 그분도 엄청난 종료 받고 있죠 군대에서 그분도 어, 어 보수 전 세계 보수, 전 미국 보수, 전국 보수회 엄청난 종료받고 어, 어, 어, 있죠. 흑인 흑인이죠 흑인. 좌파놈들의 엄청난 중심적인 무기와 기둥은 뭐냐 이 좌파를 이제 어, 어, 미국 전국적으로 퍼티기 위해서 뭐야 백인 우월주의 트럼프 지지자들이 백인 우월주의이다. 우리는 인종차별 싸우기 위해서 트럼프 지지자들이 죽여야 된다. 감옥 감옥 집어야 된다. 암살해야 된다. 해야 된다 사형해야 된다. 왜? 우리는 백인 우 울주의들이 없어야 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지금 언론들과 보수 국회의원들까지, 어, 1월 6일에 일어났던 내용들이 이거는 인종차별 내용이었다. 트럼 지지자들이 우 울주의, 백인 우 울주의자. 이런 식으로 허위선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 말로 해서 이거 레이스 카드라고 하죠. 레이스 카드. 레, 레이스는 인종, 카드는 이제 자기 신용카드처럼 쓰, 쓰는, 돈 쓰는 카드. 돈으로 쓰는 거죠. 이, 이, 이, 이, 이 인종 차별의 내용. 말, 이 말, 이, 이, 이 내용들. 신용카처럼 드 쓰는 거죠. 그러니까. 데 만약에 그런 흑인 장군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야, 그러면, 그러면 트럼프 지지자들이 그 흑인 장군 아래서 딱갈수 있죠. 그러면 자기들이 백인 우일주리, 이거, 이거, 이거 안 되잖아. 요 흑인 왕을, 흑인 장군 왕을 모시고 있을까? 이런 엄청난 혼란 속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군대 장군 출신 차원, 군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분 찾으실 수 있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수 있죠. 하고 그 사람이 트럼프가 비어비어면서 이스라엘 도망가든지 뭐딴 나라로 도망갔을 때 도망가면 게되왜 잡아놈들이 걔를 내버려 두지 않을까 여기 완전히 자기 칼, 손자들까지 뿌리를 죽이달라고할 거야. 만약에 그런 흑인 장군 하면 그런 사람이 일어나게 되면, 그러면, 그러면, 그런 사람들 아래서 이제 애국자들, 여러 그룹들이 다시 하나로 다시 뭉치고, 이 잡아놈들 쫓겨낼 수 있죠. 다시 보수를, 이 보팅 시스템에 쫓겨내고, 다시 보수를 집어넣고, 그데 싸움이 엄청날 거예요, 지금. 지금은! 이제는 바이든가들어가면 완전 내전 직전, 완전 벌써 내전이 들어와 있지만, 근데 완전히 내전 직전이지 진짜. 왜냐면 I mean? 바이든은이 좌파놈들이 빨리 움직일 거야, 빨리. 천천히 움직여야하니까 그렇게 뭐야, uh, how do you say this? t s so thirsty. Uh, 피 피를 먹는 것은 뭐냐, 슬. 피에 목말라, 피에, 목말라 피에 목말라 있어요. 피에 목말라 있어요. 그러니까 세게 할 거죠. 록다운, 뭐, 벌금들, 뭐, 뭐, 과목들, 뭐. 총기 압수. 어? 총기 압수. 총기, 압수, 총기 어, 훔쳐가는, 어, 총 소유 없애는 거. 통양분지. 커피. 피 커피. 통영분지. 다할 거예요. 걸리포니 근데 전국적으로, 백악건에서그 명령 내릴 거죠. 모든 주들, 해야, 해야 될거예 그렇게 되면 보수주들, 진짜 보수주들이 이제 거기서 싸우기 시작할 거예요. 다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이거는 확실한 거죠 이거.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내 전쟁과 세계의 싸움을 지도하신 거예요. 아버님께서 이것을 지도하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성내하신 참부모님. 예수님이 이것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보다 트럼프 대통령 어느한 사명 있었고 그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 장군들이 못한 내용들 언론 폭로, 법장 폭로, 폭로, 투표 시스템 폭로, 가짜 보스드 폭로. 이건 아마 카리스마 없는 언론 잘 모르는 그런 스타의 어, 뭐야 어, 어, 매력이 없는 장군이가 못한 거예요. 장군들이 장군들이 원래 그냥 그냥 세기만 하지 그런 매력적인 그런 카리스마 막막 언론도 알고 뭐 이런 거아니에요 트럼프는 그 세계에서 왔으니까 사업 언론 세계에서 왔으니까 이 세계를 너무 잘 알았던 거죠 하고 그런 사람이 거기서 있어야지 이런 빵빵빵빵 큰 승리도 얻으시죠. 그런, 그런 뭐, 폭로 승리도. 그래서 그 바탕 위에서 시민들이 억압받지만 시민들이 다시 일어나고, 새로운 지조자도 나오고, 이제 큰 장군 출신들, 나올 수는 있죠. 애국자 장군들도 있으니까. 그럼 군대 안에서 군대가 분리되수죠 군대가 다이 사기에 봤으니까. 군대가 바이런가 들어가는 게 사기라는 것을 아니까. 물론 따라가는 놈들 있죠. 있죠. 바이런 따라가겠다는 놈들. 그런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좋은 장군과 지도자이지만그 사람들이 어, 어, 많은 좋은 보수 군인들이 그만두고이 사람 아래 에 들어오시죠. 그러면서 쉽게 말하면 군을 분리시키시죠. 군대를 만드시죠. 다 모든 민병대를 다그 사람 아래에 들어가시고 미국 상황이 완전히 다르죠. 유럽 과 홍콩과 이런 사람 왜정비 속에 있으니까? 군대에 나와도, 군대 만한, 어, 어, 철창, 파워 있을 수 있으니까. 하고 군대에서 많이 빠쳐온 애국자들, 90%는 90 트럼프 지지자 있어. 20% 이상. 생각해요 군대에서, 바이든 군대에서 90% 이상, 뭐, 몇 명이 거의 남아도, 막 70% 60% 이상이 나오고. 30%만 나와도, 30%만 나와도, 그것도 놀라운 거잖아요. 30%만 나오면 그 나머지 60% 사람들이 금방 어? 나오게 돼요 다시. 바이는 처음에 지지하다가 눈치 보면서 야, 어, 난 진짜 트럼프 지지했는데 하고 60% 30% 내 친구들 벌써 그 다른 장관 안에 들어갔는데 난 그쪽 간다 이렇게 이동할 수는 이동할 할 거죠. 그럴 수도 있죠. 이거는 끝이,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싸움이. 근데 지금, 지금은, 지금은 미국 시민들이 좀 조용히 숨 쉬고 애도하는 시간이 필요 있어요. 왜냐면 지금은 미국, 미국이 살인 당하고 있어 지금. 세계 앞에서. 하고 억압이 올 거예요. 심한 억압. 아마 몇년 동안에 심한 억압, 억업, 억이 있을 거요 근데 그 와중에, 그, 그 중에, 하나님 그 새로운, 좋은, 중요한, 조지 워싱턴 장군처럼 그런 장군들 세울 수, 세우시겠죠.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해야지 우리의 유명과 우리의 어, 인기와 유리, 이런 것을 추구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차피 아버님 모시면서, 참물 모시면서, 예수님 만나님 모시면서 모시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왕국이 올수 있게끔. 그것이 우리 이유잖아요. 하나님 의의를 추가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이 그것이 결론적으로 그것이 이기게 되죠. 왜? 그것은 진리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그거는 악한 세계 이길 수 없는 사실이니까. 악한 세계는 뭐야? 사기, 거짓말, 서로서로 서로 칼로 찌르는 거, 이것만 있어. 오래 못 가, 서로서로 서로 죽여. 공산주의는 오래 못 가요. 근데 아무리, 사람들 누르고, 누르고, 동물 로어 만들어도, 동물처럼, 야, 아, 아, 인간, 아, 아, 뭐야, 하비스티 뭐지? 인간, 인, 인간 농사, 인간 농사 해도, 인간농사도 사람들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와 책임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왕국을 추구하는 그 불을 끌수 없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다 한, 한 사람이 종안 되고 싶어서 종 아, 되고 싶은 사람 한, 한 명도 없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와 책임 하고 싶은 거야 근본적으로 본심에 본본심 그 좌파 복군들이 어, 더 심한 복군 행위 하면 할수록 그 불이 더 뜨겁게 불다죠. 이거는 이거는 사탕주의 놈들의 큰 약점이죠. 자기 이겼다고 생각해서 다 우리 파워 다 잡았다 하면서 복수하려고 하고 파워 다 있으니까 아 피에 모, 아, 메, 메, 아, 뭐야 목이 말르니까 애국자주유할때 근데 그피 흐르면 흐를수록 사람들이 사람들이 일어나게 돼요. 사람들이 일어난 것뿐만 아니라 복권들 취지하는 도와주고 있는 경찰들부터 공, 어, 그, 그 뭐야, 정부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 야 이건 아니다. 아, 그 사람들까지. 자기의 직원들까지 점점 떠나게 되죠. 역사보게 면 항상, 항상 똑같은 패턴이에요. 복근들이 항상 저의 자기 칼질러 이으면 자기의 칼, 찔러면서, 자기, 자기 제일 친한 사람을 칼질러면서 죽어요. 끝이 엄청 비참해. 당기적으로 달콤하지, 끝이 엄청나게, 외롭게, 비참하게 죽어요. 리가 우리 기억해야 되요 이거야. 전 대통령이 지금 <웃음> 어, 자기가 포기하겠다 했던, 했던 것처럼 이제 말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현실이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 진행될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사실은 더 어려움 속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왕국의 가치를, 그 소망이 더 뜨겁게 마음속에 태울, 뭐지, 불이, 불이 태울 거죠. 그 상황에서, 천일구 한법과 하나님의 3대 왕권과, 어? 참부모님에 대해서, 재인크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아마도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주시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주님 아니었다. 그 트럼프 대통령 은 우상숭배하면 안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트럼프 대통령 쓰고 있었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 근데 트럼프도 없어져, 없어져도 하나님 믿고 싸워야 된다.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라. 마태복음 6장 어? 33절이잖아요. 그럼 모든 것을 받으리라. 이런 이런 거죠.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받게 돼요. 모든 것, 가치 있는 것, 가치 있는 것을 얻게 돼요. 하나님도 얻게 되죠. 영생도 얻게 되죠. 하나님은 왕국에 들어가 왕국 왕, 왕가에 들어가죠. 관계 하나님은 관계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과 관계에 생기죠. 영원한 명예 얻게 되죠. 마태복음 1장에서 나오는 마태복음 0장에서 나온 것처럼 에? 이 몸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영혼 영혼을 지옥불로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을 들어와라. 그 말은 맞아요. 우린 다 죽어도 우린 좋은 싸움을 싸웠어요. 좋은 삶을 살았어요. 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삶을 어, 싸움을 싸웠으니까 우린 죽어, 죽어도 우리는 한나라에서 명예로운, 명예롭게, 명예롭게 죽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죠. 겁쟁이처럼, 빨갱이처럼 죽는 것이, 이거는 이거보다 더, 더 나쁜 거 없죠. 배신자로. 그러니까 이 시간 동안에 미국 시민들이, 시민 자체, 시민, 특별히 보수, 지금, 애도하는 시간이니까 우리는 조용히 만약 K팀, J팀은 이거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데모하고 싶으면 길거리에 그냥 조용하게 스피커 없이 딱 미국 국기 바람에 날게 하고 딱 충성 그렇게 하면 미국 시민들이 되게 힘을 받고 되게 감사할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어, 데모 정성을 하고 싶으면, 전모님기념관에서 계속 기도하고 싶으면 그것도 괜찮고, <웃음> 아니면, 어, 아침에, 어, 아침에, 어, 여러분은 알아서 하셔도 돼요. 여러분 팀들랑 같이, 어? 그것을, 그, 어, 뭐야, 어, 토론하면서, 하나님이 인도 따라서 하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데모 가면은 조용히 합시다, 지금. 조용히. 에도, 에도, 에도 시간 좀 조용하게. 이거는 큰 패배. 큰패배지게 기억해요. 미국이 죽었지만, 생각해봐요. 그리스도는 부활하잖아요. 부활. 죽음에서 부활하잖아요. 부활. 지금은 미국이 죽음, 죽음, 살인 나간다는 것은 미국 시민들 다 봤어요. 지금.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은 공산주의 놈들한테 넘겨요. 미국이 죽여, 죽였던 것을 봤어요, 살인. 살인 당했던 가 봤단 말이에요, 시민들이. 애도 시간이 좀 필요했어요. 근데 그런 시간 통하면서 우리는 딱 거기서 딱 이렇게 충성하면서 그런 사랑을 표현해주면 그 미국 시민들이, 아 그래, 나는 포기하면 안 되겠지. 그래, 이거 얼마나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되겠지. 그런 성령의, 응? 역사가 조용하게 일어날 수 있죠. 그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성 드리고 싶은 것이 정말로 미국 사람들이, 미국 시민들이 그렇게 감사해요. 미국에서 그렇게 열심히 싸우고, 한국, 일본 팀들이 여기 와서, 진짜로 겁나 못나요. 미국 시민들이 이거 울고, 울면서 봐요. 진짜. 근데 지금은 지금은 일단 크게 데모와 어, 그 스피커하면서 크게 큰, 큰 말, 어, 말소리를 하고 지금 하면 안 돼요 지금 예의 아니에요 지금은 완전히 애도 시간처럼 조용해 조용하게 데모 애도하는 그런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웃음> 미국 시민들한테 감사의 표현 사랑을 표현하면서 우리는 당신을 포기하지 않았다 힘을 어, 부어 주고 그런 기도를 어? 미국과 세계 위에서 올리면 그나마는 미국 애국자 애국자들이 다시 힘을 생기시죠 그럼 하나님의 사랑의 부활의 역사가 다시 자기 죽은 마음에 다시 떠올 올라오시죠, 자 다시 하고 그래. 지금 다른 나라들도 우리를 우리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죽으면 안 되겠지. 죽어도 우리는 이 공산주의들 사올야 그렇지? 그래. 이 성령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죠. 그냥 우리 J팀, K팀하고 E팀, A팀 여러분은 우리는, 우리의 정성이 그렇게 그렇게 여러분은 그렇게 여러분은 정말로 극단적인 그런 정성을 했으니까 미국 시민들이 다 봤어요. 영이뿐만 아니라 미국 시민들 시민들. 여러분 여기 와서 그냥 숨기면 숨으면서 기도했던 거 아니라 길거리에서 기도. 나라 위에서 기도, 세계 위에서 기도. 미국 시민들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거는 여러분은 그 내용을 여러 번에 칭찬받기 위해서 했던 거 아니고 참부님 영광을 위해서, 천의국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의 영광을 위해서, 미국을 살리기 위해서, 한국을 살리기 위해서, 세계에 살리기 위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했으니 그것이 어떤 정상되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 청성팀들, 청성팀들이 나갈 때 그런 식으로 맞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은 조용하게 미국 시민들한테 그냥 조용한 사랑을 보내면서 하, 다시 마음을 모으자. 다시 힘을 하, 모으자. 힘들어도. 우리는 자파에 큰 복수가 올 거예요. 누가 죽을 건지 누가 살, 살 건지 누, 누구도 몰라요. 분명한 것이, 분명한 것이, 하나님께서 벌써 승리하셨습니다. 참모님 벌써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삼대 아, 왕권 사위기대 갈마벨 통해 하나 됐던 거다 승리했던 거예요 종족 왕들, 어, 아버님의 핏줄 혈통 삼대 왕권 하나 됐던 거요다 승리했어요. 다 승리하니까. 1세, 2세, 3세, 하나님 하나, 한 마음으로 세계 위에서, 나라 위에서 싸우는 거. 이거 이거의 승리예요. 이거. 이거 칠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써 그런 승리에 거두셨으니까 우리는 지금은 일단 애도하는 그런 마음 애도 애도 안에 있는 마음안에서상 사랑을 보내고, 사랑을 보내고, 기도를 보내고 같이 함께 미국 국기 들고, 같이 쓰고, 같이 미국 시민들랑 같이 선다. 선 우리, 우리 여러분 지지한다. 응원한다. 우리나라들이 여러분 응원한다. 포기하지 말라. 그런 조용한 사랑을 보내 봅시다. 지금. 결국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요한 21장에 와봤던 것처럼 주님께서, 계속, 계속 베드로, 아, 아, 주님을 배신했던 베드로한테, 너는 나의,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사, 결국 사랑이에 사랑. 이 싸움이 사랑이에요, 사랑. 왜 우리는 목숨을 걸고 다른 사람들 자유에서 싸우냐, 이 말이야. 왜? 이거는 사랑이에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 그거는 평화군 경찰에, 책임과 의, 어, 의무와 어? 우리의, 우리의 기쁨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왕국의 자비와 사랑의 뿌리죠. 주님의 사랑.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성과 우리는 어? 미우 시민들 격려하는 것이 이거 헛는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더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미우 시민들 더 찾아올 거야. <웃음> 더 많이 전도될 거야. 더 많이 천부님을 믿게 될 거야. 더 많이 역사, 어, 역사적인, 뭐야, 전도 역사가 일어났거든. 더 많은 시민들이 이, 이 폭, 이, 이, 이, 이, 이, 이, 뭐야, 어, 압을 느끼면 느낄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천일구 헌법을 받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상황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먼 눈을 봐야 되는 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니까 우리는 벌써 승리했단 말이야. 천일국 헌법, 천일국 왕국이 오고 있단 말이야. 하고 우리는 그 향해, 그 나라 향해, 그 왕국의 향해, 향해. 앞으로 가고. 여러분도 모든 전의국 종종왕비들이 응? 이런 패배와 죽음 안에 가운데 우리는 아내의 역사, 부활의 역사를 느끼고 부활의 역사를, 성령의 부활의 역사를 함께해야 돼요. 우리는 죽음을 무서워, 무서워 두려우면 안 돼요. 트럼프 대통령을 포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를 고만두겠다 해도 나라가 살인당했던 것처럼 보여, 보여도 그 죽음 안에서 부활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하부활더 역사봐요, 역사봐요 여러분. 복군들이 오래 못 가. 항상, 항상, 항상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셔요. 믿는 자리 있으면 충성하고 있는 자들 있습니 하나님을 붙잡고 찬물을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고 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3대 왕권, 종족 왕과 왕비들 과왕다 함께 하나님을 잡고 그 미크로코드와 마크로코드 하나를 해고. 일편, 일, 일, 일심, 일녀, 일념, 일체로 나갔습니다. 우 하나님 위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어? 달, 그 목표들 달성할수 있는 파워와 용기, 초자연적인 에너지 받으면서 그 내용으로서 다시 사람들이 희망 찾고 다시 절망에 빠졌던 미우 시민들이 부활의 역사를 느낄 수 있고 다시 한번 일어나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께서 주신 내용들을 보호하겠다는 그 사랑을 다시 찾고 하는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용하게 애도하는 마음으로 길거리에 가되 애도하는 식으로 충성하는 식으로 미국 시민들한테 조용하게 용기를 부어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참하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를 하나님의 왕국의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왕국과 참모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의 3대 왕권과 종자왕과 왕비들, 와천위군 백성들로서 이런 승리권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관하나이다. 아.